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유가 폭등 관련 주 일곱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관련주로는 흥구, 중앙엔어비스, HD, SOIL, SK이노베이션 요총 일곱 개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유가 폭등의 배경은 어, 지금 OPEC 플러스죠. 이 중동과 러시아 이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다고 발표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가폭등 관련주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구 시가총액 922억 한국석유 얘가 대장주죠 오늘 10% 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400억 중앙에너스 1,200억 아주 뭐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7에서 10%의 높은 반드, 어, 이 상승을 한 반면에 시총이 무거운 GS, HD, S-OIL, SK이노베이션 이 정, 이 정유 3사죠 대표적인 3조 7천억, 어, S-OIL이 4조 6천억, S-OIL이 9조 2천억 HD 현대, S-OIL뱅크죠 얘가 4조 6천억 SK이노베이션이 16조 아주 무거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한번 펄을 보시면 GS 2배 HD 현대 3배 지주사죠 지주사다 보니까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성장성을 높게 이제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세계 같은 경우는 퍼는 13배 수준이고, 오늘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흥구는 지금 9,6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하락해 있었던 이 흥구가 지금 5,2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지지를 받았고, 그 뒤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일 선에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앙에너 비스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원대에서 만 7천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었던 중앙에너 비스 어,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석유 국내 아스팔트 시장 점유율 70%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으로는 2% 감소한 109억 원의 순이익을 작년에 냈지만 앞으로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계속 상승한다면 지금 전에 있던 2만 원대에서 어, 9,700원 대까지 단기간에 이제 반토막을 냈지만 또 상승을 할 때는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또 1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또 유가가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죠. 이 대형주와 또 이런 중소형주의 차이점은 이런 시가총계의 무거운 놈은 이제 무겁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도 무겁게 떨어지지만 이런 가벼운 종목은 또 상승할 때는 단기간에 뭐 두세 달 만에 1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원상 태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또이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GS 53% 증가한 2조 4천억의 순익을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그닥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인 5만원대와 3 8천원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GS입니다 HD 현대는 얘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이죠 이 자회사 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어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가 있듯이 이제 현대도 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어 얘는 이제 그닥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 고점부근인 66,000원대에서 어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HD SO1 어 얘도 뭐 12만원대에서 75,000원대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지만 7만 0천원을 더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등을 한 SOIL SK이노베이션은 관련 테마로는 테슬라, 2차전지, LPG, 자원개발, 전구체, LFP, 폴더블폰, 하이니킬까지 많은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 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얘도 14만원대에서 거의 더이상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한 후에 조정받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오늘은 이 정유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흐름이 좋고 주가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런 대형주도 큰 폭의 상승을 하겠지만 먼저 이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을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